<웃음> 아니 뭘 열네번째야 오늘 생일이라 배경화면 좀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어... 제가 <웃음>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 야! 들어와! 들어와! 어 임마 들어봐 시...시끄러 그래서 특별 방송을 한번 열어보려고 서버를 여는 사람들 서버 열어줄 사람을 찾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열어 서버 열줄 안다고요?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웃음> 아 이거 이거 진부 연속 셔츠 특화 애프터 사이언스 세포 이것도 제 생일선물이라 어떤 분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디스 피자를 이을 두번째 세포가 되어있군 야 근데 이것도 오류템이네 이런 오류템 또 처음 본다 저를 저만을 위한 서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캐주얼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정말 시작부터 좋은 노래가 들려졌군요 무슨 노래야 이거? 아 그래!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듣기 싫은 노래는 그냥 넘겨버리겠어 넘겨버릴거야 내 생일 첫맵으로 CTF 왜 생겼어요? CTF 왜? 뭐냐 뭐야! 생일 기념으로 그냥 이겨버리는거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야이거좀 아니지 않냐? 어! 생일 축하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예쁜 스케터건이네요 잠깐 일단은 정신이 없어. 아니, 뒤에서는 동생이 떠들고 음. 채팅에서는 생일축하한다고 말하고 거래자에도 막 태기 태기시고. 음. <웃음> 아, 잠깐 만요 동생 좀. 뭐야 기준점이 생겼어. 음. 야 <웃음> 소리 지르지 마. 소리지르면 <웃음> 안 돼. 너안 그러면 내보낼 거야. 이자씨 <웃음> 자꾸 소리 질러. 어. 아예 벌써 먹혔잖아. <웃음> 뮤직블나잇 <웃음> 신나? <웃음> 제 동생도 제 생일인게 신난가봐요 계속 뭐 노래를 부르네 <웃음> 안녕하세요 배지님 <웃음> 하슨 <웃음> 오늘은 좀 생일이니까 나좀냅둬 하루만 하루만 안할게 이해해줘요 생일이니까 <웃음> 아 진짜 야야 <웃음> 야, 소리 지리지마 어? 너신난건 알겠는데? That's what you 안녕. 거대장 <목소리> 아, 진 <진짜> 빙글빙글 도는 하트 <목소리> <도는 목소리> 까먹고 있었다! 도을 <도는> 안키는 <목소리> 이유가 있었지? 아! 아, 진짜. <목소리> 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죠. 그거. 아니,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음. 와 이거, 이거 미친놈인가? <웃음> 뭐냐면 조, 조, 족쇄? 족족 다음 영상 어디? <웃음> 진짜 족쇄네 정말 족쇄네수직가 키트 좀 사줘 아 71명이라고? <웃음> 아유 감사드립니다 7 1명 중에 한 명만 2만원짜리 선물 좀 줘요 <웃음> 수직가 고통행열차 키트예요 제작 키트 생일에길를 폭격합니다 커뮤 서버 당신을 적혀 잡겠... 아 진짜? 내 이름 적혀있는 서버가 있어? 거짓말입니다. 벨스는 수집과 키트가 가지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수집과 키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시청자가 73명이야. <웃음> 짱 많아. 빙글, 어떻게 이렇게 빙글, 빙글, 많지? 항상 항상 킬때 30명밖에 빙글, 안 보던데? 아 진짜 빙글, 빙글빙글 도는 아트 빙글, 진짜 아 여기 있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벨스님 비번은 어 제가 모르는 비번이 걸려있네요. 아무튼 야 진짜 <웃음> 야, 서버 서버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처음이네. 이건 진짜 처음이다. 동생이 또 나갔는데 불안하다 왜..왜 나간거지? 그..그래 소음..소음공에 소음공에 풍 소음 하나 들고왔네요 저거는 뭐냐면 박..뭐지? 손벽처럼 생긴 플라스틱 박수같은..아이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부채같은건데 저거를 막 흔들면 따닥 따닥 하면서 박수소리 냅니다 아 제발 너 왜그러니? 너내 생일이라 그러는거니? 제 동생, 진짜, 아까보다 방송방에 오지게 하는데. 자, 미안해. 솔자, 미안해. 이따 보자. 그래,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자, 아들 아니야. <웃음> 동생이야, 동생. 늦둥입니다, 늦둥이. 하, 족쇄를 한번 써봅시다. 다음 영상 언제? <웃음> 다음 영상 언제를 들고, 다음 영상에 밈을 던지겠습니다. 이거 터트릴 때마다, 들림 밈, 밈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그것은 사실 서로에게 딜이야 이걸 터트릴때마다드엘님은미을 한씩 넣어야됩니다 오케이 두개 터뜨렸어요 <웃음> 망했는? <웃음> 아 그래 아! 아! 아참아 나 직격으로 두대맞았어 엄청난 쉐임이야 아 땡큐 어 됐죠 파이 여러분들이 세세요 밈몇 개씩 넣어야 되는지 <웃음> 내년엔 수감이래아저 <웃음> 앞쪽에 센트리 되게 거슬리네요 아 저기다 쏘... 아... 아저 범위가 애매하게 자꾸 안돼 뭐가... 아 아, 프렌들리였구나. 오! 야, 센트리 위치 봐! 센트리 위치 짱 좋은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졌다 넣지 아, 여기서 크리를 왜 줘! 크리를 왜 주냐고! 어, 잡았네. 띵. 스파이, 스파이, 걸렸다. 아, 저엔지부터 죽여. 아, 비켜봐, 스파이. 안 죽일 테니까. 비켜봐요, 비켜, 비켜. 나 가, 가, 가. 어? 센트리. 아이씨. 스파이 타 죽었어. 아, 센트리. 저겠네 오케이. 밈몇개 추가됐죠? <웃음> 아, 고마워. 개꿀 개꿀 어잠시 몇개 추가 됐습니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 듀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다 피했어 파이로 개고수 야씨 안맞아 각도가 안되네 <웃음> 저리 가지 못하네 <웃음> 저리 가지 못해 어! 야 저기 센트리 몇대야? 세대야? 무슨 센트이 세대나 까아 미쳤나? 아 노래 좋다 역시 생일날 이런 노래를 알지 이런 평화롭고 닭곡을 들어야 합니다 선물도 좋은데 선물 선물 다 좋은데 일단은 그것부터 주세요. 수집가 벨트는 수집가 세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벨트는 수집가 팩트를 필요로 해요. 여기 위에다 아씨 각도가 안 되겠네. 하이로 어 뭐야 잡았네? <웃음> 우리 이트개 잘하는데? 메딕 저 아래 있는거 먹어 아니 아래 있는거..먹었네? 제스파이 예, <웃음> 아니 저 센터를 몇달 깔아놨냐 그리고 우리 메딕이 저 센터를 부수고 뿌수,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일반을 들텐데 일반 안들고 계속 크리치 들어요 저거는 진짜.. 전진을 안하겠다는 의미죠? 맞아라. 어 잡았네. 넌 아니야. 못 먹어. 못 먹어. 그못 먹어. 안 돼. 죽어. <웃음> 릴리 디코 오라고? 지금? <웃음> 릴리 디코 오라고? 엔 g 3명이라고? <웃음> 적팀 애들 야, 적팀 애들. <웃음> 나한테 브리핑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웃음> 어. 아, 오케이. <웃음> 아니. 근데 수, 그렇게라도 백팩을 비워야지 뭐 어떻게 비울 수가 없어 아니 유로 뭔데 넌 나오는 순간 끝장이야 좋아 그래 좋아 족쇄로 킬한 수만큼 밈을 넣는거야 오케이? 족쇄로 몇 킬했나 봅시다 야 이상한이 아니었잖아 이상한이 아니었잖아 그냥 스킨이었어 그냥 스킨이었어 너 개인지 기록이 안돼 잠깐만 야 이상한 크리즈 크리크? 야 이거 되게 비싼 건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 이게 엄청 비싼데 아니 생일 선물로 너무 귀한 걸 많이 받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다 여기 모여있냐고 여기에 드윌님이랑 로그랑 레, 레스백님 다 있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수갑 끼셔야지 아 진짜 밈 20개야 아, 야! 누구야! <웃음> 누가 이러고틀래 누가 틀었어 어! 누가 틀었어 뒷코방 들어.. 누구입니까 로그지 이거 로그야 100% 로그야 있습니다. 역시 생일파티야 끝나고 이제 방송이 없어서 <웃음> 동생아. 제가 아, 뒤에서 뭐해요? 제 동생이 <웃음> 일을 저질렀습니다. 잠시만요. 이 일벌리니까 더 빵가는 거. <웃음> 이렇게 베스의 피규어가 오늘 하나 발견입니다. <웃음> 막 이런 거야? <웃음> 여기서 말하면 베스 <벨세> 마우스답니까? <웃음> 맞는 말 같은데? 죄송합니다. <웃음> 시청자님 우리만 있으니까 좀 이상한 얘기 하셔도 돼요. <웃음> 지금 없는 틈에 빨리, <웃음> 빨리. 주인님 명사 언제 올라가요? 이런 제작, 그런 거 말고. <웃음> 가자 우버야 끝나라 제발 끝나라 우버야 끝나줘 아, 제바라요 세상에 뭐뭐 뭐 하는 거지 아따 어, 랭크 개꿀 플로지는 양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플로지는 양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아 <웃음> 양심 없는 플로지 개꿀 야 예방 접종이다 두빌님 <웃음> 기억하십니까? 저희 아, 그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웃음> 제대안 <제>, 돼. <웃음> 돼. 안 돼. 안 돼. <웃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거 <웃음> <이런 사람들>. 아. <웃음> 어, 봐. 는플로양는 예방이 붙어 가지고 아주 내가 로치 <웃음> 갔는데 내로 밀어 버린 다음에 아주 지라고 지금 어, 아! 개꿀! 그랬는데? 오! 누가 밀어줬어! 대박이야! 게이펜 게이밴 게이펜 게이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는어 즉각적으로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바로 첩방을 하세요. 파이로 스컨덩도 안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추악한 행동 중 하나거든요 저게? 아! 당연하죠. <웃음> 아! 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고문보다 사악게 파이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딕은 죽어도 파이로는 살아서 갑니다. 오빠 <웃음> 어, 메딕 죽이고 자기만 살아 가잖아. 얼마나 <웃음> 사 하는데. <걔>. 아, 개꿀. <웃음> 아이, 메딕이 희생을 한 겁니다. 희생을. 우리 릴릭 스튜디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희생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니 파이로가 붕붕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여기. 아니, 나나 아, 나, 아, 도발하고 했는데. 아, 파이로 오. 메인들이랑은 밥도 같이 먹게말하고이런십니 아, 저 스파이 메인이라 다행이네요. <웃음> 아니야, 지금은 파이브잖아 저리 가지 못해, 어디서 <웃음> 저리 가지 못해. <웃음> 아, 앞에 전방 쓰나? 조심. 오, 야, 솔저가 아주 큰일을 해줬네. 너무 고겁다 어, 죽었다. 아싸, 아싸, <웃음> 야, 스파이가 스나이퍼한테 물어갔네 아, 음, 은폐 은 소리 다 들리고 있다안 돼. 랭크를 조심해. 뒤쪽, 후... 오. 뒤쪽 스파이가 있는데요. 아군 접근은 상관없이 학배라는 이, 파일의 평등함을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야 자리라고 자리라고 <웃음> 와 지금. 아 기꿀, 아, 기꿀. <웃음> 더, 아, 못 아, 기꿀. 어 기꿀. 아잡다어 기꿀 아! 미친 <웃음> 여기 사람이 미쳤어요. 아닙니다. 정, 정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이 다 죽였네. <웃음> <웃음> 도망가 도망아. 아, 내 플로지. 아까워라. <웃음> 아무튼 제 생일이니까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애들이. 메딕들이 음, 저를 위해서 오시죠. 네, 그렇다고 칩시다. 우후. 우후. 아, 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바로 양육강식 아닙니까? 세계 법칙이에요, 음. 세계 법칙. 네, 죽였어요. <웃음> 네, 이미 죽였어 이미 그런 소리는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 <웃음> 돌려가기 개꿀? 저대문맨 두려워하고 있어요. 느껴져. 날 두려워하고 있는 게 느껴져. 아, 이거 참. 돌기 캔슬이 잘안 돼. 아, 개꿀. 끔찍한 거구나. <웃음> 끔찍하다뇨. 아름답잖아요. 모두가 불에 타는데 전혀. 아 여러분들 생일 축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오늘의 카르마를 쌓고 있습니다. <웃음> 아 카르마겠죠, 당연히. 이거 싸움에 대한 션이랑 사무장하는 거좋아드리고 어, 직불. 아 죽었어. <웃음> 아 드디어 악마가 사망. 아니 미치. 아니 세상 아니 이걸 받아? 뒤에 <웃음> 수락 수락. <웃음> 아 오케이 알았어 받아들일게야 이거 야 이제 서버 야. <웃음> 아 잠깐 못 찍었어 캡처 못했어 괜찮아 방송에 남을 거니까 그거 찍으면 돼. 안녕 <웃음> 매직. <웃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왜 대무맨을 위해서 우버를 쓰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 와 씨. 쪽에 있던 소리 대체? 가자. 나나크리다안 되지 마라. 아니, 내 건데 이런. <웃음> 아, 아 거였어. 그, 그. 쪽에쪽에리쪽에파 아마도? 아, 었어요 네, 죽었어요정세또 돌아. 겠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좀가가자아아아가아이 잡고 이가야 이거 진짜 노양심예쁜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아 너무 재밌는데 <웃음> 이 지옥 같은 파일로 진짜 와 102점이야 금식하다 <웃음> <끔찍하다>, 진짜 내가 <웃음> 형 선크림은 왜 들고 있니 으음 박제하는 사람이 누구 아이 님 양심이 <웃음> 아 개꿀 왜 <웃음> 모르시네 아 바로 무대 <웃음> <부대> 앞에서 <웃음> 눈 앞에서 크리쳐 버리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고. 나 <웃음> 일반격투 <격충> 죽었어? <웃음> 아니네. 이쪽으로 스파이가 갔다. 어 대문면 헤비 둘다. 아 대문 쏠져 둘다. 개꿀 도망가네. <웃음> 개꿀. <웃음> 몇잡이지나육지압이야야 혼자 육지압이네덕분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안 불쌍함 아군이었으면 불쌍했을 듯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웃음> 문 열어봐. <웃음> 점수가 양심 없는 점수가 나오고 있어 저가 리네딱 봐도 아니 레드벤이 왜저기서나보냐 <웃음> 아께 뭐야 아니 뭐야 솔져 아 진짜 지상가든 저분이 나한테 지상가든 날라고 주셨거든요? 보여요? 제로야쿠? 방금 저 죽이신 분이 제로야쿠예요 저분이야 야 나도 지상가든 간다 아 기다려라 지상가든 갑니다 합성기로 출격 아! 안디! 아! 아 때렸나. 서로 아까움 <웃음> <웃음> 역시 합성기가 있을 때는 탑으로 때려주면 된다 오늘 리빙포인트 <웃음> 그딴건 리빙포인트가 아닙니다. <웃음> 오늘 의 리빙포인트 떨어져 안 그래도 떨어져 죽을 거에 헤드샷으로 죽으면 된다. 어, <웃음> <웃음> <웃음> 스카웃 <be gone. 웃음> 비건, 어, 뭐 I love you 스카웃 <웃음> 비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러셔? 엥? 저요? 알레드빙님? 그럼 조물고사에서 빌런지 타지마요 이 사람은 무섭잖아 <웃음> 야저 최고의 생일이다 진짜 역시 생일에는 저같은 <웃음> 개그맨이 필요하죠 아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진짜안받아요왜 그래요 자꾸 진짜안 맞고요 어.. 나 그니까 러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서버 여는 사람을 구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서버 여는 사람이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다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서버 여는 사람이 없어 능력자가 없어 뭐야 깜짝이야 간다 아, 아니요 저리 가세요 간다 <웃음> 세상에 간다 <웃음> 세상에 지상가든 당해라 그럼. <웃음> 지상 삽질 재 아, 발견 발견이래 <웃음> 진짜 무섭다 안돼 발견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날아가라 메딕, 메딕좀 빼어 주시죠 너무 많아서 크릴 때도 안 주는데 잡고 더 빡게 아 제발 아또 <웃음> 레드비 어서 와 어서 와오랜 말이야 아, 오랜 말이야, 저건 저건 <웃음> 오랜 말이야. <웃음> 아까 파일럿 하던 게 그대로 저기 몸에 되어 있어. 서버 팠다고요? 진짜? 님들 이거 끝나면은 제 서버로 갑시다. 제 서버 는 아니고 절 위해서 열어주신 서버로 갑시다. 왜 응급 조치 우버를 킨 거야. 레드윙 나와라. 레드윙 나와라. <웃음> 선점 보고. 어? 도망가자. 아 나오면 유혈사 UR사, 나오면 유혈사태. 레라마지 나와라 막 남은 아. <목소리가> 아파어요맞아는데안 아니, 아니 죽어. 와 진짜 있는데. 마지막 타 t 마지막 남은 걸로 스파이 죽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삽 들고. 어디있어 h a t a what a what a what a 와라! 와라! a w h a 야! 야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와 방광자!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봤어야 돼. 54명이 다 봤어야 됐어 이거. 아 너무 억울해. 어? 뭐 했나? 와, 너무 억울하네. 여전 한 다섯 대쯤 때린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었어. 킬. 이렇게 안 됐네. 바닥으로 옵니다. 뭐야 얘? 일라안 <웃음> 돼. <웃음> 아, <웃음> 다행이다. 파이피. 오케이 잡았고. 오. 어? <웃음> 뭔가 날아온다. 일단 옆이나 여스빈이었어. 쉬드 스카피건 이게 죽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아니 <웃음> 저 센트리 너무 셔라 뭐야 저거 왜안 터져? 어우어 <웃음> <센틀이>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왜죽어고 <웃음> 메딕? 아니 매왜다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어. 나말에요 <웃음> 빨리. 어. 스파이 잡아! 스파이 잡아! 스파 c 잡아! 스파이 잡아! i u p i 는 e of us! Spice of u e e o e 우우우 어, 저거 잡아라~! 아, 저거 잡아라 맞았다. 아라 anime 안돼!!! d a 자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벨텔 님써바들어아볼게요 비번은 제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다들 스파이되지말고 프라이팬 들고와요 프라이팬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얘들아 그만 날좀 죽이려 해봐. 아니 <eingantomot> 프라펜 들고 시간 동안 미친 씨 소리 쳐봐요 진짜. 좋아 좋아 좋아 미아 미쳤 미쳤 미쳤네. 와 <웃음> <으! pitch in> 이벤트를 중생이 할 건데 아니 때리지 말고 진짜 아 잠깐. 자 방해하면 한 대씩 죽일 거예요. 자자자자, 자, 자, 자, 가만히. 아이다다 다,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나 저, 접근하면 죽이겠어. 그래요. 어디가누구가 빨리 들어가시오 뒤로 가지죠, 빨리. <웃음> 자 여러분들 쏘지 마세요. 아 진짜. 세 가지의 달을. 아 쏘지 말라고. <웃음> 누구야? 쏜 사람 나와. 쏜 사람 나와. 이제부터 배틀이 쏜 사람도 죽일 거야. 빼십시오. 빼. 진짜 많이 들을 게안 들어. 아! 내들 드럽게 안들어 미치겠다 <웃음> 렌치 왜 이거야 또 <웃음> 가! 가! <웃음> 가! 가겠다자 <웃음> <웃음> 여러분들 빼! 빼! <웃음> 빼! 빼! 빼! 아니 좀! 이벤트! 이벤트! 하기 싫습니까? 안하면 그만이야 네. 좋아 좋아 좋아 자 됐습니다 자센테가 준비됐구요 어 이맵이 자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할 건데 제가 로켓은 다뺄 겁니다. 차를 그냥 3단계까지하자 그리고 그냥 1단까지만 할 걸. 3 2 1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후승자 <웃음> 어? 자임. 저분 누구야? 저분 누굽니까 자. 자, 님은 님은 킥입니다. 님은 킥이고요. 나가시고요. 님은 킥이고 나가시고. 자, 여러분들 공평한 경기를 위해 다시 기지 가셔도. 봉인 봉인해제 빨리 그 냅시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다다 해비해 다 해비. 헤비. 지금 샌비 먹으면 안 돼. 샌비 먹는 거 들키는 순간 바로 제외입니다. 자, 자, 자, 자 뭉쳐요 뭉쳐. 뭉쳐 뭉쳐 다 기본 무기야 마이너스 1 네, 됐어요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 갑시다 티부터 사망한다 사망 아아아 가자 자 이제 간저 <웃음> 위에 있는 건 반칙이야 반칙이야 이거 죽어야 돼 <웃음> 저, 저, 저, 반칙이야 저거 아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빼빼빼빼 포거싱 풀리잖아 따라오지마요 따라오지마요 아니 오지 말라고요 <웃음> <웃음> 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1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니 예, 예티님 예티님 예티, 예티, 예티. 가, 가시라고 가시라고 파이도 빼 예티 한명빼빼빼 예티 사 양심적으로 나가시죠. 요 예티 나 예티 예티 누구입니까 <웃음> 지금 여기는 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수 있어요. 음, 자 갑니다. 오지 말라고, 어?님, 뭐야? 뭐야? 오지 말라고. <웃음> 오지 마. <웃음> 갑니다. 자, 최후 1인까지 갑니다. 승자는 누구? 자, 과연 승자는 누구? 안돼안돼안돼자마지막은오 거의 끝나간다 뭐야 두명 두명 두명 최후 두명 두명 나가 나가 나가 <웃음> 오지마 따라오지마 <웃음> 마지막 한명은 아오 어, 여기서 탈약이 자 마지막 마지막. 어, 자 마지막 우리 하나, 우리 이제 풀렸는데요? 둘, 셋, 오. 승자. 하리자 최우승자는 두밀 리야드밀리 승자. 이게 뭐야? 두 <웃음> 두두 <웃음> <웃음> 최우승자는 드빌님이 되셨습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룰입니다 여기에서 문같은거 들어가시면 안되고 1층에서만 활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건물에 이런 경사진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안돼요 여기 올라갔으면 다실격처리할거예요 네? 지하요. 아 지하도 안되죠 여기 무조건 1층에서 이루어져야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보지않고 있을테니까 30초를 드릴게요 자 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차디요? 괜찮아요 기차디 가도 돼 내가 먼저 체크할거야 시작 자 일단 계단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클릭 끄고 네 올라가지 마십시오 <웃음> 건물 지 안된다 했습니다 좋아 찾는다 네 죽으시고요 자 잡습니다. 잡습니다. 아, 잘 가시고요. <웃음> 탈 탈락한 사람들 말한 건데? 아 여기 왜다 모여 있어? 여기 왜다 모여 있어? 뭐야? 여기 왜다 모여 있어? <웃음> 좋아. 10초 때 제가 다 정지 시켰거든요. 10초 때. 자, 지금 음비 풀린 사람들 좀 관전가세요. 어차피 나한테 들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어. 실수로 간 사람도 실수인 거기 때문에 제택이아입니다뭐 하는 거야? 관전 가십시오. 관전. 관전. 지금 지금 은폐 풀린 사람들 전부 관전 가십시오. 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혀있는데가 이상한 같은뭐죄 좋아요, 좋아요. 이제 카트 주면 다 없어. 아이고. 자, 최후의 다섯 명. <웃음> 야, 근데 진짜 잘 숨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웃음> 자, 네 명. <4명. 웃음> 아, 이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프라이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힘들긴할것 같은데. 아, 이분 걸어 다니는데요. 걸어서 피하는데. 아, 진짜요? 서피하어요 지금 움직인 분들 그냥 움직인 분 그냥 네. 관전가시든가 하세요. 움직인 사람세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3명 남았네? 최우 3명이네? 와.. 어, 어, 어. 자! 이제부터는 스겜을 하기 위해서 화방입니다 어, 어, 어. <웃음> 자 두명! 최우 두명! 최우 두명! 자최우 두명 프랩팬 잡겠습니다 자 최후 두명은 프라이팬을 잡는건데 이건 진짜 마지막 운이야 진짜 마지막 운이다 분기적이냐, 아, 파이팅. 파이팅. 아아아 <웃음> 자 마지막 펜스에 은폐를 풀어주신다 아 진짜? 아 정말? 아, <웃음> 자리토님아 여기 계셨구나 이게 뭐야 대체? 야이 밀어찬 뭐야? <웃음> <웃음> 자 축하드리고요. <웃음> 자 축하드립니다. 정해 매 가져가죠? 네네 이제 레드 다시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이제. 바나나 들지마들지마 안돼 안돼 달로코스 안돼. 바나나 안되고 달로코스 안돼요. 전부 샌비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제가 출혈효과를 줄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리고 싶은 사람 한명한테 샘비를 던져주면서 서로서로 살아나면야 됩니다 어. 자잘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시면 안됩니다 자 하나 둘셋고 불붙여주세요 이거 의외로 빠지다는데? 동시에 요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동시에 요 이거 사이에 들어가서 샌드위치 인터섹스하면 되는거 아니야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뺏어먹어도 돼 원래 이런 룰이야 <웃음> 판이네 <웃음> 뺏어먹어도 됩니다 뺏어먹어도 돼요 최후로 마지막에 많이 먹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니 샌드위치 바깥으로 던지는거 뭔데? <웃음> 아 바깥으로 던지는거 무슨 눈트르리아자한명 죽었고요. 두명 죽었어요. 자두명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웃음> 자세명네명 네 명, 다섯 명. 어 이제 자살했어. 뭐야? 사람 려자자 쏘지 마시고요. 죽은 사람 올라오지 마세요. 자자 마지막 이거 협동력이에요. 협동력.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올라오지 마. 내려가, 내려가. <웃음> 이거 뺏어먹는 사람이 어쨌든 승자야. 돌아가면서 뺏어먹어도 돼. 엥? <웃음> 바나나? 바나나 들면 안 되는데. 바나나 들면 반칙이에요. 자, 님 죽으시고 죽으시고 자,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안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 <웃음> 자, 죽었고 자, 6명 남았습니다, 6명 왜, 이건 진짜 자, 여러분들 이거는 협동력이에요 협동력 협동력 없으면 죽어 자, 자,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거 데미지를 좀더 높일 수 없나요?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괜찮아. 아직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웃음> 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흫 <웃음> 어 체력이 서서히 달고 있는데 아또 죽었죠 죽었죠 아 죽었죠 <웃음> 오, 의외로 오, 이거 <웃음> 의외로 진질인데어이거 재밌네 아아아아아장님자 맞아 승전은 갑장님입니다 갑장님 제가 진출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받고 자 이제 세 명이 됐거든요 자네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갈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웃음> 셋이 동시에 할거고 엔지니어분들 구워지기 싫으면 나가시는게 좋을거예요 자! 하나! 두, 둘! 셋! 자 마지막 승자는 갓잔! <웃음> 듀윌님 꼴특, 벨스님 이등 갑자기, 사람들. 아, 갑자기 1등.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확인 완료했고요. 아, 죄송합니 아, 아, 아, 죄니다 아, 죄송합니합니다 나도 아 그래. 뭐야? 여기 뭔일이라는거야 아니, 뭐야? 여기 <목소리> 아니, 뭐야? 이것도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미쳤네. 서버가 미쳐 나가네. 아, 서버 터졌어. 서버 <웃음> <써버> 터졌네. 서버가 터어요 서버 터졌어. 내가 들려 <웃음>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가시고다 <웃음> 같이 오늘 아유, 방송을 감사합니다. 즐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버를 열어주신 박하님, 스탑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지막까지 봐주신 25분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